여튼 잘잘 하세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그 아들에게 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라고 이 아들은 이제 어, 금을 갖고 태어났어. 금 고철. 고철은 그래서 항상 저마 얘가 용광로거든.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를 만나야 돼. 얘는 병화보다 태양빛보다 얘를 더 좋아해. 왜냐하면 고철이 용광로를 안 들어가면 그냥 부식돼서 끝나니까 그런데 얘가 있냐를 빨리 봐줘야 돼. 그러면 사주에서 얘가 있어요. 정화가. 그리고 이 속에도 정화가 있어.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이렇게 봐요. 지장간에서 그러면 있어도 좀 많이 있단 말이야. 게 많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가 원래 경금 자체는 얘가 있고 간목이 있어 줘야 얘가 힘이 생기거든. 힘이 생겨서 활활 타올라서 얘를 녹여 준단 말이야. 근데 간목에 이 사주 유무가 있냐 없냐를 봐 줘야 돼. 이 사주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목이 없어. 목. 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원래 재물을 상징해 줘. 재물과 여자를 상징해 줘. 이 아들에게는 그러면 얘가 언제 언제 두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하니까 두 번째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재련이 될때 반드시 물을 만나야 돼물 그래야 단단해져. 물이 없으면은 그냥 이 우리가 톱 같은 경우든 도끼 같은 경우도 자꾸 물에다 집어넣지는 어 것은 그걸 가지고 강한 것을 내쳐서 오히려 상대 것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견고성을 준단 말이야. 근데 물을 만나지 않으면 재련을 했는데, 용광로에서 나왔는데, 물을 만나지 않으면 얘가 단단치가 못해.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임과 개가 있어요. 얘 개수는 녹슬게 하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얘가 필요한 데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냐, 임수냐, 그 다음에 감목이냐 이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근데 현재 얘가 없어 이두 가지가 그래서 이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진짜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기 운이 조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성격은 어떻냐 공과 사가 선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좀 근데 융통성이 약해요. 흑백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흑백논리. 그래서 이런 태생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게 좋다. 이것만 좀참고 해서 흑백돌리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첨아부를 못 떤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얼굴에 표시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아첨아부를 떨려면. 그래서 조금만 더 폭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근데 그 폭을 넓혀주는 게 임수야. 융통성을 주는 것이. 그래서 임수가 없으니까 그냥 옳고 따이 마디 고든 그래서 자기가 싫은 것을 하려고 할때 얼굴에 표시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임수가 있으면 이런 태생들이 자영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이게 약해요 아 여기는 회사 생활 하자 조직 생활 하자 연구 하자 이 말이에요 연구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여기 구역 정리를 하게 되려면 전부다 여기가 화화토가 많아. 이렇게 화토가. 근데 여기 26세에서, 현재 서른 살이죠. 26세에서 36세 사이가 이때가 지금 의미가 들어왔어. 이 현재 여기 살고 있어. 30세니까. 그럼 여기서는 조금 뭔가 조금 답답해. 26세부터. 여기서는 해외를 넘나들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외를 넘나들 때부터 좀 힘들어지는 거지. 얘는 뭐냐면, 이때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조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거든요. 이게 임묘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 시기에 26세에서 36세 사이에. 아버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라면 아버지가 이때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 이성친구를 사귀도 그래, 이때는요, 여자를 사귀어도 조금 아직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도움되고 이익이 될수 있는 상황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애는 또 뭐냐면 돈을 상징해 줘 재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기가 막 자기가 돈을 벌고 이런 기운 좀 약하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런데 여기서 토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토가 많아진 거야 얘가 토 기운 자체가. 근데 얘에서 얘는 원래는 천을 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좋은 기운인데 워낙 강한 모래 사막 같은 것이 많이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래 사막은 뭐냐면 공부를 이야기 공부 공부. 이 공부가 엄청해도 모래 사막 같은 기운이다 이 말이지. 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때를 봐야 될 때, 때가 오래하고 내년, 내후년 전체든지 타이밍이야. 그러면 얘를 가장 필요한 것은 임수거든. 임수, 얘 임수. 그 임수하고 강목을 차지하거든. 얘가 돈이고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자년이 나고 경자 올해가 경자년이야. 그럼 내년 신축이야. 그다음 에 이민년이야. 개미년 이렇게 과연? 그럼 여기는 20년, 21년, 22년, 23년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경자가 물은 들어왔단 말이 번 병원의 흐름에서 수기운 자체가. 근데 조금은 조금은 신통치가 하나. 근데 여기에서 임 자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 이때가.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하, 참고해봐라. 2020년, 내년,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달. 내년. 21년. 내년, 내년 21년 1 2월에서 12월 달에 이때 찬스가 한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2022년도, 2022년도 양력으로 8월 달, 찬스 한번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2023 내년 2021년도 내년 2 0 1년도 8월달 네? 아니 21년도 1 2월 22년 8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올해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기 저 21년 11월 12월 아 그러니까 22년도 네, 8월, 22년도 8월달 네 그렇게 말씀 네, 8월달과 2022년도 11월달 12월달 12월까지, 이거, 이거, 이 중에서도 얘가 가장 끝이 커. 22년도. 이해가 돼요? 네. 이때 이 아들 찬스를 잘 잡아라, 이 말이야. 이때가 왜냐면 얘두 가지가 동시 패션으로 다들와 얘가. 8, 0일 12월 중이에요. 내, 내년, 20, 내년 11월 달? 12월. 12월, 그 다음에 내후년. 네, 그 다음에 내후년 22년대 11월과 12월 최고 가니까 이때 여기서 찬스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서른 살이잖아 네. 내년 서른 한살 서른 한살 서른 두살 서른 한살 가을부터 서른 두 살에 네. 최고의 이때 여자든 모든 기운을다 잡아라 여자고, 다. 다. 그 다음에 재물 회사 들어간 모든 최고의 음. 중요한 시기. 이거 이거 이제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도전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걸자해 주죠. 근데 앞으로 다는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고만두고 이거를. 박사 과정을 받는다면, 빨리 여기를 보는, 인수를 보는 거야. 인수 기운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인수가 많아. 공부 기운이. 근데 공부 기운이 많은데, 여기가 화니까. 만약에 용접 같은 경우, 용접에서 만약에 할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용접을 가지고, 이, 이런 사주들이 할수 있다. 경금이니까, 화기가 들으니까잘 그러니까. 택한 겁니까, 직업은? 36세가 이때가, 이때부터 촥, 운의 흐름은 타요, 이 시기부터. 이게. 여기가 26세에서 35세가, 26세, 35세 이때가 집안이 더무여곡절을 많이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예? 무효곡절을. 1억원이 10년. 근데 이 사이에서 아까 그 잠깐의 틈이 나오는 거예요. 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서도 꽃이 피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아까 그 시기다는 거예요. 그럴 찬스에 턱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박사 과정을 만약에 방 지금 현재 계속 가야하느냐? 네. 어떻게 해야하냐면 여기서 이제 인수가 많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조금은 공부한 것에서 좀 약하다 이 말에 풀어먹는 것이. 그러면 저는 박사 과정을 밝는 게 좋냐, 아니 이런 시기에 어딘가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저는 그 시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내년 1년이 남았다는 거죠. 1년, 거의 6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이제 잘 풀어야 돼. 아드님이. 여기서는, 만약에 내년, 올해가 추직이 되면 저 다랑이 하라고 해야겠죠. 내년 10월, 10월, 11월부터 들어온단 말이야 올해는 경자가 들어야 취직이 자가 들어도 좀 신통치 않아. 자가 들으긴 들으는데. 근데 지금 16세 아니요 7월 말쯤 졸업이니까 지금 시기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하는 금액 박사학위를 더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돈을 우리도 나이 먹고 음. 어, 아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간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주간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완전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더가이 만약에 네. 주경야독을 한다면 저는 큰상성이에요 정말 야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 주경야동은 왜냐하면 돈을 벌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올해는 취직을 한다 해도 조금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는 좀안될수 있다는 걸이야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최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 왜? 떨어지거나 안 되니까. 조금 한 단지에 맞춰서 차라리 들어가서 주경야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년 만약에 내년 10월달 넘어가자면 그때는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회사를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응시해봐라 이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 35세를 지나서 36세부터는 이때부터는 착 자기 운세가 들어가요. 이게 <웃음> 지금 문제지, 여기서. 아 네. 여기서 뭐냐? 이 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서른 살인데만골 아프다, 이 말이에요. 뇌가 음. 아파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 보면 자기가 벌어서 해야 할 라인인데 자기가 이제 자립을 못하니까 음. 그것도 이제 부모한테 미안하고 이제 자기가 아직. 왜 그러냐면 26세 을이 이게, 이때부터 을 자체가 뭔가 기운 떨어져요. 집안 기운이 더 뭐든지. 별 조치가 좀 많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은이 돈이거든요. 여기서 돈, 돈인데 얘가 여기서 힘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돈이지만 을은 뇌혈관, 뇌혈관, 뇌가 아프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래. 그래서 이 아드님이 부모한테는 표시는안 내지만 안 내주에 그러나 자기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아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한의 과정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50대 들어거나 40대 들어면 얼마나 이때는 어불하냐는 거예요. 최악이지. 일찍 겪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이게 들어면 두르면 50대 들어면은 빡빵 나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지금 잘 5년이라는 세월 잘 견뎌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 내년 내후년 조금씩 은 흘러가게 는또 약간 상승으로 가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10월 달, 아, 내년, 올 10월 내년으로 넘어갈 수어요 신축이 두르면서, 축이 두르면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훨씬 여러 가지로는 더 나아. 왜냐면 천을 귀인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온전하게 여러 가지로 괜찮으면 내년 11월이지 않냐. 좀 이해가 돼요. 네. 음. 그래서 겨, 결혼 결혼도 제가 생각해 결혼. 네. 네. 지금 음. 여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친구? 아 그래요. 그러면 음. 결혼도 21년도 내년 내년 11월 이후부터 2022년도 네. 이민년 개묘년 이게 두루자 얘가 지금 이게 <웃음> 여자들이 여자니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다면 이런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럼 하반기, 22년, 23년 하반기요? 예. 어떻게? 예,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22년도가, 얘보다는, 얘보다는, 아 얘보다는 얘가 더 좋아, 22년도가. 네. 그래서, 그러면, 벌써 그러면 32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혼시켜도 희들이한 2, 3년만 더 고생하라. 35세까지만 좀 고생하라. 그 며느리한테 기약해줘야 돼요? 며느리도 지금 저기 석사가정 받고 있거든요. 음. 근데 CC 커플인데, 저희가 하도 가정이 이러니까 좀뒤울어요그적하고 음. 음. 그래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음. 아. <웃음> 우리 아들은 그 아가씨가 없으면 저는 장가 안 간다고 음. <웃음>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가정이 이제 학비도 돼주고 결혼해서 살림해줄 돈도 못 대줍니까? 음. 이제, 저는 이제, 너는 그냥, 내 위치만 밟아라.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너 상대에 맞는 걸맞는 아가씨가 올 것이다. 네 위치를 붙여라. 그렇게만. 원래 이런 아들은 네. 여자를 만날 때, 연하보다는 원래 연상이 더 낫습니다.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럼 생일에도 좀 빨랐으면 좋겠네. 근데 왜? 왜냐면, 이게 의리 여잔데 이게 인묘돼 있어요 고장에 있어요 그럼 뭐냐 여친이 누나 같이 가라 이럴 이야기 주거든 성격이나 이런 것이 어떻든지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야 이해심이 예? 많아야 돼요 이해심이 예, 좀 맞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아들 이 아들이 뾰족해요 뾰족 송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과사가 선명하다 이 말에 좋게 말했는데 다르게 이야기면 하 흑백널 이융통성이 약해요. 서 얼마 살고 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 답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 조직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음. 만약에 21년 11월 12월에 취직했는데 음. 다시 22년 뭐 11월 12월에 좋은 직장에 나가면 이렇게 가 그렇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에게 음. 야 이가 지금 최고로 원하고 좋은 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1억에서 내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한 단계 낮은 데서 오히려 부르면 그, 그쪽, 원하는 데는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낮은 데를 가는 게 좋지. 나는 응. 내가 지금 박사과정 받고막 아니면 있는데, 석사를 마치고 있는데, 나를 좋은 데서 불러줘야지 하면 이건 웃기는 소리야.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 나를 좋은 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 그러니까 나, 거기 반면을 선택하려고 하면 뭐냐 뭐라 해야 돼이 말이에요. 왜안 불러주니까 산기에서 조정에서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산속에서 기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낮은 데를 들어가서라도 하면서 약간 1 년, 2 년이라도 잠깐 조금은 그 흐름을 읽다가 다시 원서를 내라는 거, 이력서를요 내년 하반기에 아시죠? 결혼 이야기 참고하고서 그 시기. 근데 직업은 뭐 저는 그쪽 계속 가야죠. 아니 그쪽을 가는데 뭐 이렇게 뭐 대기업이냐 뭐 연구원이냐 뭐 이런 것 여기를 이제 축이라는 것이 있어 축 네. 이거 토야, 토. 이게 토야 토이 직장 자리거든 요 음. 직장 자리 토의 기운 자체가 있어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태생들은 연구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주팔자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축은 곧장이라 그래요. 공부의 곡.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연구 쪽으로 파지면 좋다, 이걸 얘기해 죠 근데 그런 것도, 연구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22년도 이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5세가 돼야 좀그 문제가 제대로 좀발다이 말이에요. 지금은 연구직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 해도 좀신동치가 않은데, 이 때문에 흐르면 음.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태생들 어디 영업하고 이런 거안 됩니다. 성격, 안 자, 성격 자체가 안, 네. 안 돼요. 얼굴 표시 다 나요. 그래서 연구하고 말은 이게 선비격이거든. 그래서 연구 쪽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시죠?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는 지금 저런 다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한 건강 문제 좀 참고하려 나와요. 아버지 수술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아버지가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조금 뭔가 좋지가 않다 이게 나와요.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건강,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좀 음, 그 좋지 않은 그 사업적이나 이런 거는 뭔가 이런 것이었어요. 사업은 계속 0년 전부터 안 좋았고요. 투자를 잘못지을미거그아버지서 그 그런 거. 그 그래서 그, 그이 아들에 대한 건강 문제보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거 그걸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것이 이 사주에서는 이 엄마입니다. 토가 엄마예요. 엄마가 이런 사주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아들은 제발 좀 떨어져 살아라. 계속 군대 이후에는 군대 고등학교까지 하고 계속 떨어져 살아. 네, 계속 떨어져 사세요. 결혼 시켜서도 니들은 저기 멀리 가서 살고. 아, 그러면 사나 없 그게 좋아요. 아, 아셨죠? 그럼 결혼해서는 잘 살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것은 이제 궁합으로 놓고 봐줘야 돼요. 궁합으로. 이제 그것도 그 아가씨도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음. 어, 올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만 잘 예를 들면은 서로 사귐을 잘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연에 결혼으로 가는 쪽으로 해주라 이렇게 보는거고 그러나 그 이민연을 갔을 때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네, 그래요 잘 참고해 오세요